이 거리의 한계를 깨며 최고의 찬사를 받아온 에픽 인간이 만든 제일브레이크를 넘어 AI가 설계한 제일브레이크로 에픽을 뛰어넘은 에픽으로 진화하다 에픽 이스백 From c a l l a w a y